샬롬 하베리 한나 한나입니다. <웃음> 안녕하세요 여러분. 어, 지금도 예, 그리스 목사님 간증 들으면서 또 가슴이 터지려고 하는데요. 특별히 어떻게 이스라엘을 알게 됐냐고 어떤 성도분이 물으시는데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오늘이 음, 교회 하 목사님 생각났어요. 또 저도 옛날에 정말 오늘이교회 너무 사모해서 프로그램이나 컨퍼런스 있으면 가고 20년 전에 유대인 목사님이 오셨어요. 그때 하버드 출신. 그래가지고 영상이 있었는데 제가 보고 또 보면서 생수강의 넘치는 강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또이 엔드타임 전에 Left Behind라고 한 15년 전에 홍성사에서 13권짜리 책이 있었는데 그거를 읽으면서 하루 금요일 퇴근하면 그때부터 시금을 전퇴하고 일요일 밤까지 읽어서 새 거실 읽으면서 이만한 책을 가슴이 또막 두려움이 몰려왔었어요. 그때는 아 이렇게 무섭구나 남기진 사람들은 근데 한 번도 휴고 되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. 그래서 심지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들은 컴퓨터 전문가로 키우자. 왜냐면 절크리스도와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IT 쪽으로.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도하고 살아왔었는데 살면서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했었는데 팬데믹이 왔을 때 어 이건 뭐지 정말 무서웠어요 너무 무섭고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 한국에 있는 가족도 못 보는 거 아닌가 정말 그때가 다가오는가 잘 몰랐었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 알고리즘을 통해서 코프스 TV를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뭐지 하다가 열어본 순간 세상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깨우신 우리는 잘 모르는, 모를 르는 때이지만 많은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는 그 코프스 TV를 보면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서울 김포현강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한국에 있었구나 그 부분도 참 놀랐어요 그때부터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이 시대가 중요한지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병원에서 일을 했었는데 저희 부서에 한 100명 넘는 직원들이 있었는데 저도 옛날부터 조금 관심 있었는 것 같아요. 노아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동쪽으로 와서 우리는 세의 후손이다. 그런 부분들. 그래서 직원들한테 후배 간호사들한테 막 얘기를 해요.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지만 기다마듣는 사람이 없었고 저도 잘 모르지만 되게 가깝게 느꼈어요. 아브라함도 가깝게 느껴지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가깝게 느껴질 수 없었고 그랬었는데 5년 전에 한국을 떠나왔는데 한 100여 명 넘는 직원들 중에 오로지 두명 그리고 한그 우리 마치 유명하신 교수님이 깨어 있으셨고, 이렇게 얼마나 이 세상이 변하고 있는지, 우리 크리스찬이 얼마나 중요한지, 자유대한민국이 얼마나 중요한지, 올리세 사람 100명도 넘는 직원들 중에 그것 때문에 한국에서 여기 올때 밤마다 울었었는데 그 모든 부분, 정치적인 것, 교육적인 것, 혼란스러운 것, 우리 믿음 잃어가는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아,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구나. 하나님께서 사, 부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모여드는구나. 그리고 그 중심에 코프소 TV가 있고, 또 박영미 목사님, 그리스 목사님, 또성기시는스텝 그, 김포 경광교회 프레싱 팀, 또 뛰어나신 간사님들, 예, 인재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. 세상 살면서 무뎌지지 않고 깨어 있으면서 신부 준비를 잘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그리고 이번에 김루스 전도사님 통해서 미수 지역을 담당하시는 전도사님 통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수 있는 기회도 생겼고 너무 감사드리고요. 밤낮으로 그 코프스 목사님 닮은 김루스 전도사님 계셔서 이 모임도 가능하고 정말 코프스 교회는 특별한 코플스 특별한 곳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. 그리고 신랑한테도 참 감사해요. 해리 제 얘기 언제나 들어주고 또 여기까지 날아 주고 또 자기의 믿음도 더욱 더 성장했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주위에 둘러보면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사람도 잘 없고 정말 미국이라는 데가 이렇게 어린 시절에 그렇게 떠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식어버렸구나 싶은데, 제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할 수 있을까? 지금은 잘 모르지만, 지금 계속 훈련 받아서 언젠가는 한분한분 한분 신부 준비를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